안녕하세요. 캠콩입니다. 바쁜 일정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한가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있는 어, 인디 게임 개발에 관련해서 어, 최근에 그 게임 엔진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 동생님이 사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빌드박스 3D라고 해서 이제 하이퍼 캐주얼 게임 만드는 위주로 개발할 수 있는 초급 상대의 어, 게임 개발, 게임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좀더 복잡한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엔진과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요.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만 위주로 강하게 어, 목표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트는 이제 빌드박스 닷컴이고요. 이쪽에서 광고하길 The power to design, build and launch 3D and 2D mobile games without coding 라고 하는데 <웃음> 그러니까 2D와 3D 게임을 코딩 없이 이제 게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이 컨셉은 3대 그 게임 엔진 중에 다 이제 비슷하고요 특히 언리얼 같은 것도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고 유니티 게임 엔진에서는 이제 플레이메이커가 대표적으로 어 코딩 없이 비주얼 로딩 방식으로 연결 블럭을 연결 연결 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게임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있어야 되고 게임 엔진에 대한 이해도도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타이핑하지만 않을 뿐이지 이제 어, 이 노드 형태의 그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뭐 로직이나 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되게 무슨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친근감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어,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3D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 2D 게임도 이제 가능하다 UI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 chart topping games made here. 여기서는 이제 이 게임 엔진으로 이제 성공한, 대박난 게임들,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아이콘 보듯이 굉장히 심플한 게임들이에요. 어려운 건 절대 없고, 뭐 쉽게 얘기해서 케찹에서 프로, 프로비싱 한 게임들 보면 다 이런 식의 게임들 위주로 하나의, 어 장르로 잡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주얼보다 좀더 캐주얼한 게임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라고 어, 이 영상에서 그 광고하는 영상에서 나와있습니다 음, 뭐 요거는 1 0 Times Fast 개발할 수 있다 뭐이런식으로내용이고요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프라이싱에서 보면 인디 적으로1년에 한 200불 23만 원 정도? 23만원정도 되겠네요 를 신청을 했습니다 차이점은 이맥스맨 월드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씬스는 책으로 따진다면 한장 그러니까 씬 그러니까 장수가 여러개의 게임이 있다면 하나의 그 씬이라고 하면 음, 게임의 그 게임에서는 하나의 그 게임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제한을 두었죠 이제 3 0 0달러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할때워터마크에 대한 건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인, 그러니까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게임을 로딩 할때 무조건 빌드박스 로고가 찍혀서 나온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빌드박스 키고 일단 제가 대충 <웃음> 조금 봤어요 튜토리얼을 조금 봤는데 일단 여기 나와있는거는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f 처드라고 나와있지만 자기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 하이퍼 캐쥬얼 게임 장르 중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이제 첫 화면은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우리가 훈이하는 마인드맵이랑 비슷합니다. 가지 형태의 이 노드가 뻗어나가는 식이죠다 연결, 연결 된 상태죠. 다음에 스타트. 이거 다 하나의 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스타트, 스타트 UI, 월드, 게임 UI. 이 게임 UI가 이제, 어, 신이 이제 돌아갈 때 게임과 동시에 HUD라고 하죠. HUD. 그 다음에 여기서 게임이 죽으면 이제 어, 죽었다는 화면이 나온다고, 뭐 이런 뜻이 나왔어요. 일단 한번 시동을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원터치 게임인 것 같네요. 트랩을 따라, 이제 장애물을 이제, 박으면 죽는다. 이제 이게 게임 오버, 게임 오버 화면이겠죠? 다시 시작해서. 네 이런식의 게임인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게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타트 룸드, 로드를 선택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루프 뮤직 처음에 화면에 시작할 때 사운드를 음악이나 계속 루핑 걸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Start UI. 아니, UI. 더블 클릭하면 UI 에디팅 창이 나와요. <웃음> 여기서 보면 이제 플레이에 대한 그 어, 위치, 로테이션, 스케일, 오퍼센티, 오퍼센티 하면 불투명한 거죠. 여기 해서 1은 완전히 불투명. 아니구나 네 불투명하게 하는거고 그 밑으로 갈수록 투명한, 투명하게 한투명 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이콘 두가지가 있는데 <웃음> 누를 때와 이제 안 누를 때의 그 아이콘 그 넣을 수 있는 칸인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사운드도 넣으면 넣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텍스트에 대한 그런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KKKK 화면변하죠 컨트롤 Z 다시 이제 다시 마인드맵으로 가서 이제 3D 월드 우리가 게임 플레이한 화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심이에요 다시 그심에 가서 <웃음> 스페이스 바른 상태에서 내비게팅이 가능합니다 네. 가운데 버튼이 이제 클로즈업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회전 왼쪽은 드라이그인 것 같고요 화면이 에 <웃음> 주인공 같은 경우는 여기 캐릭, 캐릭터 란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플 레할때 주인공 있는 게임들은 여기다 항상 필수로 여기에다가 넣어야지만 어 다른 오브젝트가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짜여 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씬 안에 있는 오브젝트, 에셋, 아주 여기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에이크가 이거 주인공이죠. 엔드, 스타트 엔드 레고 팩마 스티커 장애물 장애물 더블 버튼 누르면 이거는 그냥 컬리션 박스만 돼 있는 3D 어, 메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메시가 이제 네모난데 실제로 이렇게 갖다 넣어서 여기서 이제 에디팅을 하는 거죠. 사이즈를 줄이고 이런식으로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이런식으로 <웃음> 장애물을 설치하고 할 수가 있다고 강조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스타트. 이거 1번 스테이지, 2번 스테이지, 3번 스테이지, 4, 5, 6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요 더비 이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먹는 아이템이겠죠? 이런식으로 레벨 디자인을 하는건데 이거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웃음> 캐릭터 주인공에 대한 이제 네, 노드인 거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봤을 때는 스타트, 로딩, 터치할 때 트랙을 스위치 좌우로 이게 A 패스, B 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접금문이죠 <웃음> defeat. 만약에 죽으면 이거 뭐지 모르겠네요. <웃음> 죽으면 게임 오버 이벤트로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틀어지고, 또 동시에 SF 효과가 나는 거죠. 죽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누르면 이렇게 자바 스크립트로 코딩이 또 가능해요. 결국은 코딩을 조금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좀더 이제 어 디테일한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코딩을 해야 됩니다. 어 이쪽에서는 쓰는 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3D 모델 그러니까 이 스타트 함수가 뭐냐면 유니티도 따진다면. 로딩 하자마자 이게 화면에 보이지는 오브젝트를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아무튼 있어요. <웃음>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스탑. 이거는 뭔지,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음, 만약에... 죽으면 속도에 대한 0이라고 표시하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쉽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빌드박스의 개발 방식이 있고요.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에 넘어가서 본인이 커스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가 <웃음> 노드박스 이렇게 쫙 있습니다. 처음에 컨텐츠에 대한 거위입 박스 유니티도 마찬가지 그 이제 업젝트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젝트가 무조건 화면에 있어야지 그런 여러 가지로 많이 비슷합니다. 에 대한 부분이 있고, 스프라이트 방식의 그런 함수인 것 같고요. 뭐 런이으로 보면 간단한 게임 위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함수들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연결 연결 시켜가지고 어, behave 그, 네그 게임의 방향을 제 만들어 가는 거겠죠.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프라이트 12345678 이렇게 여기다 넣는거겠죠 이거는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어프 화면을 이제 렌더링하라 뭐 이런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간게 아니라서 이제 이제, 이제 o b j e c t 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3D 월드에서 이제 o b j e 겠죠 그리고 얘는, 이, 이 빌드박스에서는 이제 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오픈마켓으로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만든 거를 이제 서로 공유해 가지고 여기다 공유하면 이거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기의 라이브러리에 추가함으로써 그거 이제 자기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필요한 스마트 에세스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있네요. 볼 수가 있고. 아, 네. 그 그러니까 하이퍼 캐주얼 게임에 지금 나와 있는 장르가 거의 모든 게다이라이벌리에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커스텀하게 자기가 맞춰가지고, 이 씬에다가 이제 다 이제 다 필요한 것들, 네, 필요한 거 한번 가져볼까요? SS에 가서, 어, 이거 뭐, 그냥, 더블 클릭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보은 여기다, 애들 d l i b r a 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꺼서, 심 화면 가서, 브레이크 하면, 이거를, 설치가 가능하죠? 일단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어 어떤 엔진인가 살펴봤는데 음 빌드 이쪽이 아마 빌드인 것 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메뉴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튜토리얼 좀 보고 해야 되겠지만 어, 괜찮은 엔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절대로 코딩 없이 게임 개발할 수 있, 있다라는 홍, 광고는 틀리만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정말 타이핑을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네, 노드 형태로 이제 자기가 로직을 짜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